자, 시작하겠습니다 존잘 노잼? 존못 토일잼? 뭐 존잘 노잼? 왜냐면 사실 잘생기면 얼굴이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 잘생긴 노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승철, 이문세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패스 없나요? 패스 없어요? 패스 없어요? 이승철 한국에서 평생 못 나오기 한국의 평생 오기 <웃음> 아니 우리나라인데 한국의 서 평생 못 나오기? 아 그래도 집은 가야지. <웃음> 음악 방송 1위하기 100만 유튜버. <웃음>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네, 이 영상이 100만이 됐으면 좋겠네요. 100만 유튜버.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음악방송 1위요. 음악방송 1위는 해봐야지, 그래도. 음악방송 1위. 듀오가 가능하다면 아이유 이유 오. 오. 우와, 잠깐만. 너무 최고의 <웃음> 여자분들 아, 잠깐만. 음, 아이유? <웃음> 제가 아이유 또 노, 노래를 또 많이 커버를 했거든요. 아이유 선배님? 데이트 하기 전에 세수 못하기, 양치 못하기. 아우! 아우, 어? 어, 잠깐만. 아,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웃음> 아, 그래도, 네. 세수 못하기? <웃음> 환승 이별 당하기? 환승할 때마다 나만 1250원 더 내기 <웃음> 아니 아니 이거는 근데 아니 근데 나만 환승할 때 1250원 더 내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환승 이별도 억울해 하... 그래도 환승 이별이 더 기분이 나쁘니까 나만, 나만 환승할 때 1,200원 더, 1,250원 더 내기? 하루 종일 스마트폰 없이 다니기 하루 종일 꼭 배틀으로 다니 스마트폰 없이 다니기 오디션 프로에 나가야 한다면 쇼미더머니? 거윤 쇼미더머니 <웃음> 아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하.. 하자... 아 근데 이건 진짜 너... 어떻게 골라 이거를. 잠깐만. 잠깐만. 하... 이거 패스업. 진짜 패스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벌칙하면 되잖아. 하... 그래도 예근이가 예.. 예근이로 선택하겠습니다. 들려주고 싶었던..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들려주고 싶었던.. 하고.. 신호등. 아, 진짜 이거.. 들려주고 싶었던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음, 아까 승윤이 형이 한번 양보를 했으니까 또 승윤이 형의 손을 <웃음>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이게 난해 난감하네 내가 이 고르기가 이게 키 <웃음> 5cm 크고 5년 후에 탈모기 그냥 살 요즘은 또 현대 이, 이 이게 기술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탈모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예?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cm 크고 탈모 기 곰인 척하는 여우, 여우인 척하는 곰 여우인 척하는 곰? 이게 <웃음> 귀엽잖아요 귀엽지 않을까? 뭔가? 본인은? 저요? 아전 곰이죠. 좀, 좀. <웃음> 친구 내입 뺏기. 친구한테는 내 뺏기. <웃음> 어, 어, 어, 어, 잠깐만. 뺏기는 건좀 그렇다. 해, 뺏.. 어, 뺏는 건 너무 나쁜 놈이잖아. 너무 나쁜.. 나쁜, 어? 그러면 안 돼요. 뺏기. 어, 뺏는 건 너무 나쁜 놈이자 나쁜 놈이잖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렵다. 어렵네. 아니 뒤로 갈수록 너무 너무 어, 어, 거릴 수가 없네. 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어, 다음번 밸런스 게임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고 더 재밌는 미션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웃음> 아 정말... 이거 너무 어려워!